안에 요거트 먹을 거예요. 지난번에 비미 팝업가서 산 빵우니스타 비스코티 초코칩 이요 맛인데 요귀리페로를 샀는데 이 초코칩 비스코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거의 절반은 언니가 먹었는데 그때 여러 개살걸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. 귀리페로 산책 1시간 정도 하고 갈려구요 너무 추워서 장갑 필수 아 추워 어퍼! 엄청 하얘졌어 고구마 채 썬거고 고구마 그냥 굽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정도면 한세개 나올 것 같아요. 고구마, 피자는 요 다이어트 떡볶이 닭, 요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. 문경구들아. 주 밥을 다 먹었잖아. <놀람> 지금 8시5 2 분인데 영상 올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 한 시간 하고 올려고요. 다니 볼게요. 하게어 <놀람> <놀람> <놀람> 사라졌어. <놀람> 15분 공복은 아니고 먹고 갈 거예요 공복으로 하면 머리 아파서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프로넛치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신메뉴 출시한다고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. 그린 요거트 케이크? 어제 왔는데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여기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는 게 그린 요거트.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음, 태팔에서 이렇게 지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더니 이렇게 펜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쓸 거예요. 안그래도 이제 후라이팬 벗겨져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새 칼은 조금 나중에 쓸게요. 지금은 칼이 너무 멀쩡해서 아 저거 해금 지금 오면, 어지어 저녁은 대파, 계란, 볶음밥 먹을 거예요. 이게 계란 두 개랑 대파만 있으면 되는 초간단 이기겠는데?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같이 이렇게 뿌려서 먹을 거예요. 떡국을 그랬더니 잘 먹겠습니다. 왔어. 그렇지 않아? 그냥 잠옷. i n t done with it. 아니, 이쪽 손! 손! 하이파이브! 어제 집 오는 길에 여기 소금빵이 유명해서 오늘 엄마가 여행 가셔가지고 소금빵 좀 사다 드리려고 갔는데 소금빵은 없고, 이 통일 크루아상만 샀거든요? 근데 크루아상도 되게 맛있어요.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춥진 않는데, 아프리가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, 그래도 또 눈이 왔었어가지고 너무 차가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감싸서 한 바퀴 돌려고요. 어차피 저도 운동할 겸 오늘 저녁은 팽이머섯 베이컨 덮밥 두개 깠는데 세 개가 됐어. 베이컨 세 장. 내 시선 친구 아 서울에 사시는 분이 또 있어? 나 지금 하고 있잖아 또 안보여 야뭐기한다고 아니 근데 너무 이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